한민주당 사람들 중에서 송영길 홀로 나쁜 인간이었던 것이 아니고 원래 파렴치한 모습 그대로인 민주당 사람들 자신의 도둑질을 덮기 위해서 검수 헌박을 천연덕스럽게 처리하던 그들 중에 한명 one of them일 뿐입니다. 선거를 도둑질한 놈이나 여배우를 어떻게 한 파렴치범이나 검사를 사칭한 놈이나 그놈이 그놈 아니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민주당을 덮치고 있는 돈봉투의 태풍은 송영길 전 당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첫째 송영길이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돈봉투가 투척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둘째 송영길이 직접 이를 지시했거나 이를 묵인했느냐. 셋째 돈봉투 배포를 통한 매표 행위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송영길 캠프에 위기감이 당시에 있었던 것이냐. 이세 가지입니다. 당대표 선거 당시 송영길 캠프 는 홍영표 후보에게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당시 내부 여론조사에서 송영길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판단 이 있었던 것입니다. 돈봉투를 투척해서 매표하려는 를 행위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철저 하게 짓밟는 비열한 행동이지만 덧물 찬물 가릴 입장이 아니었던 송영길 캠프에서는 당시 불리한 상황을 단번에 뒤엎을 유일한 수단이 바로 돈봉투투척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민주당사에서 열린 전국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와 당원국민 여론조사 합산결과 송영길의 35.60%로 2위인 홍영표 후보의 35.01%와는 불과 0.59% 차이로 신승을 거둔 것을 보면 송영길 캠프는 선거 전질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돈봉투를 사용했을 가능성 홍영표 후보가 불과 0.59% 차이로 졌다는 것은 역으로 만약 돈봉투만 아니었더라도 1위와 2위는 바뀌었고 홍영표 당대표가 탄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민주당대표 선거 시기에 뿌려진 돈봉투의 전모를 파악한 과정에 관하여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정근의 핸드폰을 찾아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핸드폰은 그야말로 검찰 입장에서는 보물창고와 같은 것이었는데 이 속에는 엄청난 분량의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생생한 범행현장 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름아니라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캠프에서 당내 주요 인사들 수십명에게 돈봉투를 배포한 상황이 발견된 것입니다. 돈을 받은 의원들과 당직자들로서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의 빼박 증거가 되면서 표를 매수하려고 돈을 돌린 송영길 캠프의 더티플레이 전모가 드러난 것입니다. 참고로 본의 아니게 이같은 보물창고를 제공해준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송영길 대표나 청와대 비서관 등과 친한 사이라면서 사업인허가나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주겠다면서 사업가들로부터 9억4천만원의 뇌물을 받아낸 알선수재 혐의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박모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이정근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 6개월에 9억 8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이정근이 지인의 집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그 핸드폰을 자진해서 검찰에 제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정근이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되자 민주당 내 인사들 중 아무도 그를 보호하려 하지 않았고 그를 모른 채한데 대한 서운함 때문에 이런 보복성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민주당으로서는 다음 총선은 망했구나 할 정도의 거대한 재앙이 닥친 상황입니다. 둘째, 돈봉투의 크기는 국회의원은 300만원씩, 지역위원장들과 대의원들에게는 50만원씩 전달했는데 언론 보도는 이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총 10명이라고 하지만 제가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언론이 보도한 숫자의 두배가 넘는 의원들 대략 23명의 꽤 많이 알려진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진짜 재앙이자 당의 존립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 돈봉투 배포를 주도한 사람은 송영길 캠프의 윤관석 의원을 알려졌으며 돈을 조달한 사람은 강내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로 송영길 캠프에 전달된 현금 9,400만 원중 8천만 원을 바로 이강내구 씨가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넷째, 송영길 캠프에서 당시 활동을 하던 이정근이 전당대회 일주일을 앞두고 캠프에서 함께 활동한 강내구 한국수장공사 상임감사위원과의 통화에서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 살포를 요청한 정황, 이 통화 3일 뒤 2021년 4월 27일 전당대회를 불과 4일 앞둔 시점에 이정근이 10개의 돈봉투를 윤관성 에게 건넨 정황 그리고 다음날인 28일 이정근은 윤관성 의원에게 5개의 돈봉투를 추가로 전달한 정황이 통화녹취로 완벽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검찰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모씨를 소환기로 했습니다. 박씨는 배포된 돈봉투 중 7천만 원을 국회의원과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송영길이 돈봉투 배포 에 어느정도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섯째 1 8일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송영길이 직접 돈봉투를 의원들 에게 나눠준 정황증거 또는 빼박 증거를 여러건 확보한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면 송영길은 공항에 입고 가는 즉시 현장에서 체포될 것이 분명합니다. 송영길의 정치생명은 어떻게 될까요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통화를 했으며 조만간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첫째 송영길은 이미 이번 돈봉투 살포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한바 있고 앞으로 있을 입장 발표 역시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국내에 들어와서 소명하고 수사에 응하라는 요구는 현재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자신의 연구를 핑계로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송영길이 돈봉투 배포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돈봉투를 전달한 정황도 여러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송영길은 입국 즉시 공항에서 체포되는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팩트라는 것입니다. 넷째 송영길의 정치생명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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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입니다. 이재명은 송영길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야숙한 인간입니다. 첫째 이재명 자신의 대장동 비리 혐의는 검찰 권력의 남용이며 윤 대통령의 정치 보복이라고 잘도 몰아가면서 송영길이 관여된 돈봉투 매표 행위에 대해서는 넓죽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송영길 너는 들어와서 죄를 고백하라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재명 자신은 국회의원이라는 방탄복을 활용해서 구속을 피하고 있으면서 지역구를 넘겨줘서 국회의원이라는 방탄복을 선물해 준 송영길 그래서 이제는 정작 자신이 입을 방탄복이 없어진 불쌍한 신세의 송영길 귀국하면 공항에서부터 체포될 것이 거의 틀림없는 송영길에게 조기 귀국해서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것인데 이쯤 되면 이재명이라는 인간을 우리는 야속하다고 해야 할까요? 야비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송영길도 이번 기회에 열받으면 이정근처럼 이재명에 대한 보물창고 하나쯤은 확 꺼내놓지는 않을지 이재명이 송영길을 이처럼 버리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재명이 큰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재명의 운명이 여기까지 인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재명의 특기가 이번에도 어쨌든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안되는 사람은 누가 됐든 모른다고 부인하고 보지 않습니까. 김문기도 모른다 이번에는 송영길도 모른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인간의 간덩이가 부어도 너무 단단히 부은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이재명의 이번 돈봉투 사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인정하고 사과 하는 태도가 좀 많이 수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원래 저렇게 순수히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이재명을 잘못보기라도 한 것입니까 자기 범죄는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송영길의 범죄에 대해서는 어찌 저렇게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는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지 이게 이재명의 평소 태도였던 것입니까 혹시 정치적 수지 타산에 대한 계산을 끝낸 것이 아닐까요 이번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을 자연스럽게 쳐내면서 자신의 당내 권력을 강화할 묘수를 찾은 것이 아니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 중에는 일부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있지만, 보다 많은 비재명계 의원들을 날려버릴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절묘한 시기에 절묘한 묘수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이두 사람의 천재적 수사를 지켜보는 재미가 앞으로 제법 솔솔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김치의시사이다습니다 감사합니다.